턱슨스피터의 외형적 특징은 엔티티 하운드와 매우 유사한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작고 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턱슨스피터의 목 부근을 자세히 보면 애구리의 울음주머니를 닮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 주머니에는 산성독액으로 가득 차 있어 앵롬의 방문자들에게는큰 위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단몇분 내로 녹일 수 있는 주머니 속산성독액을 희생자에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특이하게 발달된 기다란 입은 마치 소총의 총구를 보는 듯하며 6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은 방랑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나 혼자 여행하는 방랑자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데 희생자는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지만 10명 이상의 동료들과 함께 다닌다면 열스라 생각한 턱신스피터는 빠르게 모습을 감춥니다. 다행히도 주머니 속산성독액을 뱉는데 6번 정도가 한계치로 보이며 재충전하는 데까지는 최대 10분이 걸려 허리를 벌려 도망친다면 최대 시속 20km를 내는 톡센스피터를 따돌려 도망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톡센스피터와 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고객 주머니를 터트려선 안됩니다. 만약 산성독액이 묻어 피부와 살점이 녹아간다면 아몬드워터로 적셔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공격당하기 전 횃불이나 다른 화염 속성의 무기를 들어 쫓아버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같이 백몸을 돌아다닐 친구들이 없다면 두꺼운 방탄복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